안녕하세요 리모티케이입니다 여러분들께 처음 소개시켜드리는데 저희집 두자 소폭 존이에요 존 여기는 이제 수초왕 두개랑 비오토버왕 하나가 있는데 비오토버왕은 이제 BAC202가 지금 대회가 있어요 5월에서 7월까지가 접수기간인데 거기 지금 내려고 준비중이고 아직 한 40% 정도 4,50% 완성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좀 디테일 바뀌고 생물 메인 생물이 좀 바뀔 겁니다 와이프가 좀 생물이 약하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하길래 아 그런가 라고 해서 그렇구요 아무튼 집에서 이제 물먹는 공간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공간이고 저희 집에 석자 하이가두 대가 있고 두자 하이도한 대가 있거든요 거기에 비교해도 여기에 더 오랜 시간을 있어요 되게 예뻐가지고 아무튼 그런 공간입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할게요 그리고 지금 상태들이 이제 수초들을 옮겨 심어 오고 막 죽어가는 것 다시 심어 놓고 이래가지고 지금 안 좋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저희가 쓰는 애니멀러랩센츠 제품으로 얘네들 회복시킬 거고 제가 뭐주 단위나 한주나 두주 단위로 이렇게 해서 이거 살아나는 거 보여 드릴게요 그리고 얘네들은 채집해온 친구들로 만든 수조고요 어, 참마저 꼬마들 있고 그 다음에 떡납줄갱이 이렇게 있고요 오래무지 코마 메인 오종을 잘 이번에 선택을 잘해 가지고 대회에 접수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외부 여학이 돌아가고 있고 여기는 특별히 기포기도좀 틀어놨는데 기기는안 보이게 돌 안으로 넣어 놨어요 제가 요즘에 그한몇 달간 팔로다리움 테라리움 연습을 엄청 했어요 폼건 같은 거 나무 이런 거 붙이고 또 그런 것들 다양한 것들도 시도, 시도를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돌들을 폼건으로 해서 고정을 딱 하면 이제 백스크린을 그냥 이렇게 흰 거나 검은 거 이런 거 붙이면 대신에 실제 돌들로 이렇게 마감을 하면 훨씬 더 어떤 수저든 자연스럽지 않을까 싶어서 앞으로는 저는 이제 이런 쪽으로 돌벽을 좀산 방향으로 갈 거고요. 요, 요거는 지금 폼고는 바르지 않았어요. 그런 것들을 좀 하면 좀더 비오톱스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바닥에만 이렇게 돌을 쌓고 할 경우에는 물고기들이 이렇게 감싸진 느낌이 잘안 들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해봤는데 실제로 보기에는 굉장히 괜찮아요 잠시만 앉으시죠 네. 이거 실제로 어떻습니까? 이쁩니다 아니 그럼 영혼을 <웃음> 담아 달라고 네. 이 영상으로 볼 때랑 실제랑 어때요? 뭔가 오세요 목소리 잘안 들릴 것 같습니다 확실히 깊이감이랑 이런 건 다른 것 같고 네. 럼목 뭔가... 갑자기 물어봐서 대답 못하는데 계속 이거는 제가 업데이트 해 드릴게요 넘어갑니다 수추황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애들 얘네 지금 아까 제가 그 산소를 수자하는박테리아를좀 많이 줘 가지고 헥헥 거리고 있는데 야좀가 저리가 저리가 다 죽어가는 수초들이었는데 지금 다시 좀 살리려고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뭐 마크님이 왈리키, 랑 먼치킨, 노치돔에 저 뒤에 트위스트 뭐 이런 것들 다 선물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좀 심어놨고 얘네들이 이제 본연의 발색이 올라오면 굉장히 또 예쁜 왕이 되겠죠 사실 요렇게 세팅해도 참 예쁘죠 요즘 아쿠아 스케이핑 막이 이런 거에 좀 준하진 않겠지만 저는 사실은 뭐 이런 스타일 좋아하니까 그리고 전형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생물들이랑 수초들이에요 뭐 피나티피다, 라기란드라, 크리토코리네 종류들 풍도 지금 상태가 안 좋고 이렇게 한데 이런 것들은 제가 다 저희 그 액비랑 이런 거 사용해서 잘 컨트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파라에스 피시가 있는데 깡패예요 수컷인데 그리고 여기 펄그라미도 있는데 펄그라미 수컷이 굉장히 예쁘고 네온도브프 레인보우도 있고 네온도프아쉽게다 수컷이에요 암컷을 좀 사놓으면 얘가 자연 번식이 되니까 암컷을 좀 구해봐야 되는데 그러라면또 제가 직접 가서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해야 되거든요 비율이 다르게 수입이 들어올 때가 있어갖고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저 뒤쪽은 보세마니 네임보우오스레일리안네임보우가 있습니다 보세마니가 발색이 좋아요 암수 비율이 적절히 섞여 있어요 여기도 계속 업데이트 하면서 수저가 수초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계속 좀 보여드릴게요 자, 투자 소폭 마지막 수조입니다. 이 죽어가는 삼각고스 이거 다시 가져왔고요 흠토코리네, 흠토코리네, 미크로소리움, 타이거로투스, 타이거 타이거로터스타이거로터스그 다음 에 여기 시페르스 헬페리 여기 루드위지아 있는데, 여기 빈곳 있죠? 여기 로텔라 홍콩 심어서 붉은색 여기, 여기 좀 잡아주려고 생각을 합니다. 요 수조는 밑에 이렇게 또 이제 소일이 이렇게 튀어나왔는데, 환수하고 하면서 이 소일 튀어나온 것들은 제가 또 없애주고 하겠습니다. 이 수저도 밸런스 되게 좋아요. 수저가 좀더 잡히고 올라오고 이렇게 하면 또 밸런스가 더 맞아질 텐데 네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. 여기는 바브들 좀 들어갈 거예요. 바브. 이것도 저희 액큐를 사용해서 수저를 굉장히 더 건강하게 해보겠습니다. 안 좋은 상태에서 변하는 걸 보여드려야지 재밌잖아요. 그러니까 한번 봐주시죠. 제가 이 수저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이나 2주에 한 번씩은 근황을 올릴게요. 그래서 이런, 이런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랑 계속 소통을 하면서 어, 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집에 또 아까 석자 하이 두대 두자 하이 한 대가 있어요 엑소테라 팔루다리움이랑 이런 사육장들 말고 어항만 두자 하이 하나에는 또 거북이 키우고 있고 힐러리 사이드 넥이라고 제가 키운 지가 지금 벌써 2년 1년 반 넘었네요 그 친구 있는 곳도 있고 엔젤 피시가 메인인 석자 하이가 있고 그 다음에 개오하우스가 있는 석쟈하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왕들도 계속해서 업데이트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집에서 가장 시간을 많이 먹는 곳이 요곳이에요 저희 와이프도 그럴까요? 맞지? 네, 네. 어, 억지로 대답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네. 알겠습니다 저희는 다시 물먹하러 갈게요 영상 끝! 안녕! 안녕! 애니몰로 t v